옷잘 입는 연예인들이 오랜 기간 사랑을 받습니다 이러한 옷잘 입는 연예인들은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꾸미고 다듬고 스타일 감각을 얻기 위해 노력하기에 더욱 사랑을 받고 중년이 되어도 우아한 멋진 패션의 아이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요 옷잘 입는 연예인들은요 저희들에게 패션의 아이콘으로 호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성스럽고 우아한 패션의 아이콘으로는요, 김희애 씨와 장미 씨를 들 수가 있고요. 또한 지적이고 우아한 패션의 아이콘으로는 최명길 씨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세 분이 어떤 스타일의 옷을 입었는지 나름대로 조사를 해본 후에요, 저희가 어떤 점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김희애 씨와 최명규 씨와 또한 장미 씨의 스타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공통점네 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심플입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요 이 해외 유명 브랜드들도 이 심플한 디자인을 브랜드의 그 아이콘으로 패션을 전개하는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마찬가지로 이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심플한 디자인의 옷을 많이 입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행을 타지 않고요 절제된 디자인의 옷을 많이 입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한번 참조하셔서 그 옷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화이트와 블랙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블랙은요. 헐리우드 스타라든지 아니면 국내 연예인들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의 패션 디자이너들도 이 블랙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인데요. 저희 그 중년이 됐을 때는요, 이 블랙에 화이트랑 같이 믹스 매치 하시면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지고요. 굉장히 세련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참조를 하셔서요, 저희가 옷을 입으실 때도 만약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블랙과 화이트로 믹스 매치 하셔서 입으시면 되겠습니다. 저처럼요, 블랙에 이렇게 진주 목걸이를 이렇게 포인트를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블랙과 화이트입니다 네, 첫 번째는요 절제된 이 심플한 블랙 원피스에 실버 단추와 목걸이 클러치백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이 중년에는요 목걸이를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두 번째는요 화이트와 블랙으로 시크하게 코디를 하였습니다 이 화이트 스카프를 길게 늘어뜨려서요 더 세련되게 보입니다 세 번째는요 올화이트에 블랙 롱 목걸이로 날씬하게 코디를 하였고요 네 번째 장미씨는 요 아이보리 롱 블레이저 코트로 심플하게 또한 신장이 길어 보이게 코디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은 요이 코디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심플하게 이 화이트와 블랙의 그 믹스 매치만으로 아름답게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 블랙과 화이트로 아주 심플하게 코디했고요 여기에 그롱 진주 목걸이로 더 날씬하게 코디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블랙에 화이트 롱 스카프를 이용을 해서 아주 우아하게 코디했습니다. 또한 이 얇은 벨트로 세련되게 코디를 했습니다. 이 사진처럼요, 아주 코디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화이트와 블랙으로만 미스매치하셔서 입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세 번째는요, 체형에 맞는 스타일을 입는 겁니다. 이세 분의 공통점은요, 자기 체형에 어울리는 스타일을 입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목이 두꺼운 분들은요. 브이넥을 입으시면 되고요. 어깨가 넓은 분들은 보트넥, 원피스를 입으시면 굉장히 또 아름다웠고요. 이처럼요. 자기한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으셔서 그 스타일을 입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섯 개의 사진들은 이 스카프와 목걸이, 벨트로 포인트를 줬을 때 효과를 보여드린 사진입니다. 첫 번째는요. 올 화이트를 이용하여 코디하는 방법인데요. 라운드 화이트 린넨 롱탑에 화이트 팬츠와 화이트 로퍼와의 코디입니다. 이 사진에서 저희가 주목할 점은요. 목걸이를 늘어뜨려 날신하게 보이게 했고요. 선글라스를 이용해서 세련되게 코디를 했습니다. 이두 번째 김희애 씨는 블랙에 그레이로 포인트를 주었고요. 스카프를 이용하여 지적이고 우아하게 코디를 했습니다. 세번째는 요 옐로우 플라워 프린트 원피스에 옐로우 가디건과의 코디, 그린 부츠와 클러치와의 코디입니다. 또한 이 플라워 프린트 스카프를 이용해서 세련되게 연출을 하였는데요. 이 사진처럼 옆으로 스카프를 착장하게 되면 목주름도 안 보이는 효과가 있겠죠. 네번째는 요 어깨에 주름이 들어가 있는 원피스에 아주 과감한 목걸이와의 코디입니다. 이 원피스 디자인이 어깨부터 허리선 아래까지 주름이 잡혀져 있어서 배가 나온 부분을 숨길 수가 있어서 중년 여성분들한테 좋은 원피스 디자인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최명기 씨는 그롱 헤링본 코트에 허리를 버건디 벨트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만약 이 벨트가 없다면 뚱뚱해 보이고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이 원단 헤링본은요. 유행도 타지만 시각적으로 좀 뚱뚱해 보이고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반듯한 자세입니다. 이 반듯한 자세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옷을 아무리 잘 입는다고 해도 반듯한 자세를 하지 않으면 세련돼 보이지가 않고요. 이뻐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 예로 예전에는 그 강소라 씨가 이 거북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이 이렇게 앞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옷을 입으셔도 이 자세가 안 좋기 때문에 좋아 보이지 않으셨거든요 지금은 이제 교정이 좀 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한 한 예로 이 박근혜 대통령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을 보시면요 옷은 굉장히 잘 입으셨는데 이렇게 앞으로 좀 굽어 주셨기 때문에 옷을 입었을 때 굉장히 자세가 이쁘지가 않으셨거든요 이 반듯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추가로 저희가 두 가지를 더 첨가해서 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컬러감이 필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옷잘 입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컬러 매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필수로 알아두세요 저희가 저번 영상에 11가지의 컬러 믹스 매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자신이 없는 분들은 어떤 컬러에는 어떤 식으로 코디가 잘 되는지 여러분들이 참조하셔서 11가지에 대한 컬러 매치를 한번 습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컬러 매치만 잘하시면요, 옷잘 하시면요 옷잘 입는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내가 따라서 입고 싶은 스타일의 연예인이나 특정인을 찾으셔서요 그 사람처럼 동일하게 따라서 한번 입어보세요.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비싼 옷을 사서 구매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처럼 비슷하게 코디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한번 따라서 입어보세요. 네, 그 다음에는 요 꾸준한 운동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꾸준한 운동을 하면 몸만 다듬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꾸준한 운동을 하게 되면 요 항상 감사한 마음을 생기게 되고요 또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한 세상도 아름답게 느껴지고요 또한 아이디어도 창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꾸준한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선일보의 그한 기사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요 사람들은 오늘도 당신의 차림새를 보고 당신을 읽습니다 당신 스타일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을 소개합니다 바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스타일이 좋으니 살림도 일도 아주 잘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의 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차림새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